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의 소위 패권 전쟁이 한마디로 점입가경입니다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최근 우리는 중국 군대가 대만을 보유하는 작전을 노골적으로 해상에서 전개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미국의 고위관료가 대만을 방문했는 데 따른 일종의 보복 조치였던 셈이죠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서로 백근 먹겠다고 어르릉 되는 것,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그 텀바구지에 있는 나라들, 그 가운데 특히 한국의 경제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같은 중국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이 백근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 저는 깜짝 놀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나라빚이 국가채무죠 1분의 1억원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1분의 1억원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1,800억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또한 지난 2022년에 한국의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를 다 합친 금액은 무려 1,067조원이라고 합니다 1,000조원을 넘었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매우 매우 많죠. 그런데 국가부채는 그나마 몇년 전에는 안정적이었는데, 최근 가파르게 증가해서 지금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1분의 1억 원씩 국가채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만 있어도 1,80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채무는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기왕에 발생했다면 이것을 갚는 방법은 또 경제적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데 아,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그리고 2023년 올해 1분기까지도 한국의 무역 수지는 대단히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은 한국 경제의 원투펀치입니다. 수출이든 수입이든 다 원투펀치죠. 원투펀치인 미국과 중국이 1 0건을 먹으려고 어르릉거리고 노골화된다면 그 가운데 에 있는 한국은 양자선택의 기로에 처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이 단순해 보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양자선택을 하는 순간에 한국 경제는 반토막 납니다. 그렇죠? 원투펀치에서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미국과 중국의 이 백건전쟁의 텀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방법, 양자 선택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신리 외교, 신리 경제 정책. 자, 그것이 이제 유일한 해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자, 최근에 제가, 음, 러시아 푸틴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일종의 선호, 평판 자그 관련되는 기사를 보았는데 상당히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을 전쟁 도가니에 몰아넣고 경제도 엉망이고 그래서 국정지지율이행편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뜻밖의 국정지지율은 무려 80%에 가깝습니다 10명 중에 러시아 국민 8명 가까이는 푸틴을 지지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미국만 하더라도 소위 그 나라의 백근, 힘 있는 나라를 주장하는, 주장하는 리더들은 다 박수를 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대체로 거구 그 성향의 국민들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때로는 일본의 선거철만 되면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해서 일본 국내의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의 강국이라고 일컫는 미국, 중국, 뭐, 일본, 러시아 등등은 그 지도자들이 극우주의에 호소하면 홀소할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백근전쟁을 바라다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자국 우선, 즉, 퍼스트 아메리카 또는 뭐 퍼스트 러시아 또 퍼스트 차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지도자일수록 더 크게, 더 크게 지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듯 이 합니다. 과거의 영광들이 있잖아요. 그 과거의 영광들을 다시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들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지금 시진핑이 굉장히 어떤 거구 세력들을 밀집해서 계속 지지를 받고 사연임을 성공하고 있잖아요. 자, 그 같은 이 백건전쟁에는 거구 지지층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랬을 때이 미국과 중국의 이 백건전쟁은 끝없이, 끝없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국면에서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부채도 계속 늘어나 그런데 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양면성과 동질성이 같이 있습니다 자, 이때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부채 재정주출을 많이 하면 가계 쪽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으나 이 동질성은 뭐냐면 결국 같은 주머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주머니에서 이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든 또 가계 부채가 늘어나든 이것이 줄든 이것이 늘어나든 결국 같은 바구니에 있다는 이것이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잘못 관리가 되면 한국경제 치명상을 입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은 한국경제의 원투펀치다 이 속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이 강요 받는 순간 또 그런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 한국 경제는 반토막 난다 그러면 국가부채든 가계부채든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국민에 처하게 되는 거죠 또 중국도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예컨대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의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요즘 중국 경제 내수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등등해서 내수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소득들이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면성을 띱니다 어지간한 화장품들은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제조해 그런데 아주 비싼 것들은 한국 화장품이 아니라 아예 명품으로 가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한국 화장품 기업 들이 맥을 멈 추는 추세 이것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과 중국 자체에서 봐도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백근 전쟁의 양자 태결의 순간까지 같이 맞닥뜨려지면 한국 경제에는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백건전쟁에서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자,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인 측면과 또 같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 군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완전히 또모자르듯이 자를 수도 없는 행편입니다. 자, 그것이 한국이 굉장히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죠. 근데 결론은 결론은 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경제는 그들이 원투 펀치인 선택에서 결국 우리는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이든 중국이 바라보는 한국이든 결국 우리는 맞지못해 어쩔 수 없이 마치 끌려가듯이 딸려가듯이 정책을 결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이익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있단 말이죠 어, 안보, 또 군사적인 측면이든 경제적인 측면이든 상호 이익이 각각의 입장에서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는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할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고 이 양대 강국의 텀바구니에서 그러 것이 유일하게 한국이 쓸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덜컹덜컹 선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자칫하면 상대 국가에서 볼 때는 완전히 한쪽으로 돌아서는 듯한 그런 선택이 되어진다 하면 상당히 한국 경제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와 조금 유사한 호주 경제가 있습니다. 호주 국가가 있죠, 호주. 자, 호주는 물론 한국 경제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도 많지만 특히 대중국 그리고 대미국 외교와 또 경제 이런 측면에서 같이 생각할 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 최근 호주에서는 핵 잠수함 등등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무려 800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마막대한 금액이죠. 자 그것만 보면 중국은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주하고 모든 관계를 끊자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현실이 호주는 중국의 철강석 그리고 석탄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질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호주는 그나마 중국의 경제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 건중 하나 물자 부족 워낙 이제 경제가 크니까 그 물자 부족의 고피를 질수 있는 천연 자원을 가졌거든요. 반면 한국은 뭐 천연 자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술로서 승부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술의 격차가 아까 제가 화장품을 예로 들었죠 가장 단순하게는 그 기술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국에 또한 고민이라는 거죠 또한 미국과 중국이 계속 백근 전쟁으로 어르렁거리면 자기 편으로 계속 세력 그걸 규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경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한국의 수출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 나라에 걸쳐서 다변화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서로 내네 편으로 편가름해 버리면 한국의 수출 역시도 미국과 중국을 떠나서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변화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국 경제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자원도 없고 호주처럼, 그 다음에 오로지 수출로 경제를 쌓아가야 되는 한국, 그리고 기술이 중심인데 그 기술의 격차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지간한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점점 줄어들고, 자, 그런 행편에서는, 당장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에서 한국은 맞지 못해 끌려가는 듯한 자 그런 정책, 그런 정책을 선택하는 지혜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 AI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조금 이제 새로운 경제, 새로운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을 빨리 발굴하고 그 새로운 미래 경제의 기술 그 격차를 빨리 끌어 넘기는 것,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1억 원씩 하루만 지나도 1,800억 원이 증가한다는 국가보채, 한국경제위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백건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이런 저의 생각을 편안하게 나누어 들었는데최근의 국제정세나 글로벌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